저 역시도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북측의 이런 행위는 한반도를 한문점 선언 이전에 과거로 돌리는 일입니다. 북측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런 행위 즉각 중단, 중단해야 할 것이고요. 특히 9.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갈등을 완화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일체 의 협박이나 협박행위는 시도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.